여러분 이번 한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영진네 모! 아이린의 아! 늘그 주에 챙겨야하는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검은 사망! 위험생들! <웃음> 이번 주에는 어, 조금 특별한 게 준비되어 있죠? 네, 검은 사망 모바일은 얼마 전 서비스 2주년을 맞아서 모험가 분들의 모험담을 들어보았는데요. 어, 무려 1200분 이상이 사연을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준비되셨다면 지금 출발해볼까요? 우리 아이린! 소문이 또정내방내 났어요. <웃음> 사연 정리하다가 발끈했다고. 아니 진짜 그럴만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어, 카메티스 모험가님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제게는 7년 전 대학생 때 처음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7년간 마음으로만 품었던 그녀와 아 남자분이시군요 <웃음> 검은사막 모바일 사전 예약으로부터 2개월간 함께했습니다 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사는게 바빠 장시간 접속하지 못했고 그녀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2주년 이벤트 복귀모험가 이벤트를 핑계로 다시 용길래 연락하였고 지금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검은사막 모바일에서도, 그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결실이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아 이거... 너무 달달한 거 아닌가요? 어, 검은사막 모바일이 모험가 분들의 오작교가 되어드린 것 같아서 뿌듯했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어,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 이거는 어, 간질간질한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하신 모험가님의 사연이네요. 이번에는 아이린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이언트 펭수 모험가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아들의 임신, 출산, 육아, 직장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 같이 달려준 검은 사막 모바일은 그냥 게임이라기보다 제게 무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당시 커뮤니티였던 공식 카페에 사진을 올렸더니 힘내라고 이야기해주시던 분들이 문득 떠오르네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재미로 플레이하다 보니 어느덧 2년이 되었는데요. 캐릭터 이름에 안에 별명을 붙여 칭찬을 받기도 하고, 아이가 우는데 거점 전에 정신이 발려 혼나기도 하고, 직장 상사와의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월드 우두머리 출연 시간이 되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크자카 카란다를 제압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게임만 이렇게 쭉 오래 해본 적이 없는데 그간 추억이 너무나 많았네요. 10주년, 20주년까지 서비스에 우리 아들이 학교 가는 길 같이 검은사막 모바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고 힘내세요. 와 진짜 이런 분들 진짜 존경스럽잖아요. 맞아요. 가끔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숟가락 들기도 힘들어서 바로 쓰러져버릴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장생활, 육아 병행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 네, 특히 저는 저 우두머리 출연 시간에 <웃음>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고 이제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검은사막 모바일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니 아, 참 다행이면서도 또 앞으로도 힘내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또 어린 자녀분이나 조카분 두신 모험가 분들께서는 건강염려도 크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아픈 곳 없이 늘 밝게 자라기를 또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시는 모험가 분들도 기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하면 어,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바로 국군 바로 장병님들! 맞아요. 카메티스 모험가님이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또 자이언트 펭수 모험가님의 아드님이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밤낮없이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어, 이 사연은 천안 이재욱 모험가님이 군 복무 기간을 떠올리며 보내주신 건데요. 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현재 전역한 지 3개월 된 모험가입니다. 어, 작년 3월 1일,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풀려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할 게임이 없나 살펴보던 중, 마켓에 눈에 띄는 아이콘을 보고 바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이게 검은사막 모바일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저에게 시작해서 소대원 21명 중 소대장님까지 포함해 총 15명이 같이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인지 그중 전투력이 가장 높았고, 그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검은사막모바일은제 군생활 절반을 채우며 지금까지도 제 옆을 지켜주고 있네요. 부대에서 다 함께 검은사막모바일을 플레이했던 추억이 정말 소중하고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 보잘것없는 사연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만큼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긴글 읽어주시고 관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군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거의 2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나 그 안에서 고된 훈련에 참여하고 낯선 것들을 배워가는 것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뭔가님 고된 훈련 속에서도 어,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셨다니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신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며 늘건강하게 응원할게요. 마지막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학생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학생분들과 사회초년생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이 있네요. 오 이런 내용은 역시 아. 우리 막둥이 아이린이 읽어줘야죠. 네 메이아 보험가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소소한 플레이를 이어오고 있는 모험가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제 취업 준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참 고마운 게임이에요. 2018년 2월 대학 졸업 후 검은사막 모바일이 출시되었죠. 공부에 지칠 때마다 조금씩 플레이하며 컨디션 조절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이곳저곳 지원했지만 탈락의 연속이었고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려 당시 등장한 설화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기회에 설화 관련 이벤트에도 참여하였는데 덜컥 당첨이 된 거예요. 취업 문턱에서 고배만 마시던 때라 매일 침울했는데 이날만큼은 싱글벙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주후 원하던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 이벤트 경품이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조금 오글거리지만 그동안 고생했다며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플레이 타임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검은사막 모바일 오래오래 함께해요. 아, 잘 되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있는 내내 너무 좋아 좋아했어요 <웃음> 최근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진로 결정, 취업 준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것 같아요. 어, 2 0대 절반 이상이 나만 뒤쳐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그 마음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꼭 취업 준비 시기가 아니더라도 아, 이 나이 때는 이런 걸꼭 해야 돼! 하는 어, 문화가 있다 보니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10대에는 공부를 <웃음> 해야 한다든지 20대에는 대학교 진학, 뭐 취업 30, 40대에는 결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거나 평가받을 때도 있잖아요 똑같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각기 다른 모험담을 들려주신 것처럼 사람의 개성, 경험,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거든요. 음, 달라서 더 특별하고 멋진 거고. 이 동영상을 보거나 듣고 계실 모든 분들도 저희에게는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소중하고 훌륭하고 감사한 분들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이게 어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진심에서 우러난 말씀 들려주실 때마다 어 저는 다시 기운을 낼수 있었어요 음.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겪고 온 일들이 모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만나 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음. 어다 녹여주고 여러분들과 이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참 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이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께도 마음을 담은 응원을 보내봅니다 예스! 아, 가끔 방송을 하면 뭐랄까 어, 이모형순이나에모린의 이야기를 모험가님께 들려드리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모험가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가끔 글을 쓸때 문서 작업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 너머에 각자 사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그분들과 게임을 통해 만나뵙고 있다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깜빡했는데 이번 주에 꼭 챙길 것뭐 없을까요? 아 지난주 했던 얘기를 복습해보자면 네네. 4월 1주차 업데이트는 3월 30일 월요일에서 4월 5일 일요일 사이에 진행이 되죠 어, 마켓을 통해서 게임 앱을 검수받고 배포하는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정확한 업데이트 날짜를 안내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3월 끝자락에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2주년 맞이 라이브 방송 깜짝 선물로 지급된 레벨 교환권이 삭제될 예정이니 사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4월 2주차에 있을, 4월에 접어들어 하는 첫 번째 점검에서 영광의 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영광의 길 시즌4 입장권이 있는지 확인하여 늦어도 다음주까지 꼭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아네 이거 혹시 모르니 빨리 가방을 살펴봐야겠네요. 다음주에도 즐거운 이야기와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